저는 지금 강화도를 가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학교... 이게... 먹었 아무것도 안 보여. 안갠지, 미세먼지인지 모르겠는데 어 저기 빛이 있다. 이게 새벽 5시에 흔한 오산의 풍경입니다. 강화로 닭강정입니다. 저는 이 새벽 5시에 어, 박찬을 위해서 가마로 닭강정을 사들고 가고 있어요 걸어서 병전역에 도착했습니다 나가고 싶어 계단이 없어요 계단이 <웃음> <웃음> 하, 무슨 일 해? 아 진짜 어떡해? 호수 늦을 것 같아요 박찬이 난리난리 난리 치겠지? 이번 정료선은 몽정리 입구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새터마을입니다. 제가 몽정을 해가지고요. 제가 몽정을 해가지고요. 이 넘어가면 강화도에요 바로 우와. 2018년 도에강강도시 강화도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강화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터미널에 도착했기 때문에 어, 화장실을 갔다가 어, 찬이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만났습니다. 자기 소개해주세요. 싫어. 도착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래요 진짜로 쟤만 저러는 거예요 쟤만 저놈만 저러는 거고 저는 저런 거 너무 싫어합니다 어... 잠깐... 뭐 돌아다니다 보면 생각나겠지 뭐 어, 이거. 이거 요즘에 막 광고하더라고 진짜? 어. 안 봐서 몰라 스파클링인데 좀반거 있나요? 마트차려탑을내려가하 스파클링 요 웨드 와인이랑 파이프 와인 이거 두 개를 다 먹을 수 있을까? 아두개다 마신다고? 아니어 하나, 하나만 해야 되거든 하나만 몇 분씩 드시면 되세데그 시대 보면 모자로서가 있으면 되죠 근데 하나 더 있긴 하잖아 그거 아,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집에 와인 많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인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구매를 할수 있어요 스위트 어... 스위트로 갈 겁니다 지금. 스위트로 간대요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괜찮아요. 네. 저희가사는다 스위트 트말스위위스로시지지로 t 시지 e 로 t 시지 e 르비네소빈 e 뇽고 w 네, 몰라요 저 w e 나밖에 몰라요. t 나 w 나봐. 나방. 나방. 나방. 마. 이거 뭔가 달달하게 생겼어 아니야 아 아니래요 관게 음... 없냐? 저, 저기도 있는데 봐. 화이트 와인 쪽으로 가야 되나? 아 레드 와인 먹고 싶은데 레드 와인 쓴거 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크래미가 그크래미냐고 미친놈 <목소리> 아 여기 맛있는 거 많은데 뭐 보고 갈래? 이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성감돼요 <웃음> 그얘기한거 아니고 <웃음> 일본어를 안하겠다고 얘기한건데 <웃음> 갑자기 커밍아웃을 하네요 저희 영상 처음이잖아요 소감을 영어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이 바이 와우 와우 와우 그러면 일본어로 좀 길게 해주세요 아오이씨 와우 와우 이거 얼마 나올지 유치해보기 플러스 마이너스 3천원까지 저 u 유치하지 않고 유튜 u 할게 o So, y 이 u go, you want to s 저희 유튜브 이거 얼마나 하는지 한번 o 기하실래요 <웃음> 아니요. w a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안 돼? 꼭 n 어, 어야 돼? o 가만히가 o see you. I'm n o 정말 정말 성격이 급하구나 음. 정말 와우. 무엇? 전접 시켜주세요. 와우. 세라미 칼입이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칼질 많이 해보셨다는 분이 사라지셨네요. 이 당근의 두께. 아니야, 근데 진짜, 당근의 두꺼. 아, 맛있어, 맛있게. 뭐지? 꼬반하지마 이거 봐, 목에 다 걸리겠어. 집에 체칼 있냐? 체칼 <웃음> 채칼 있어? 체칼이 뭐야? 아.. 체칼. 세상의 따뜻함을 모르고 있는 당신이 불쌍하다고. <웃음> 지진다. 무서워서 살겠나? 와우, 내 네, 양파 손질을 시작하는데요. 내 네, 심장 선수, 얼마나 빨리 울수 있을까요? 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양파의 빅셀이 보이시나요? 아, 이래서 이마트 양파는 갖다 버려야 돼요. 저봐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아니, 제로 탓이야, 두부 탓이 아니고... 제로도 타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졸닭부셔어졸닥부셨네 진짜 부셔버리고 싶네요... 막 자꾸 옆에서 먹여달래요... 이래서... 애인이 없는 사람들이란... 아나르바... 나르봐 어... 아나르바... 아나바아르바라빠 아빠... 아바 아빠... 아빠... 아아 내 머리가 너무 기고 <웃음> 이게 정말 이 탕이 여러가지가 많은 것 같아요 짠잘안 음. 보이는 것 같은데 잘안보이딱그 노래들이랑 비 눈, 눈 어디가? 눈 어디가? 너는? 아 햇빛이 너무 쎄다 근데 진짜 좋은거 같아 여기 근데 9천원 퀄리티 치고는 좋은거 같은데 오기가 너무 힘든거 같아 <웃음> 산 넘어 산이다 아, 산 넘어고 바다 한번 건너야돼 <웃음> 산 넘고 바다 건너 아 햇빛이 너무 쎄다 <웃음> 와우 머리 안들어갈거라더니 목부터 덩어버리는 목까지는 가능하지만 머리는 알아 잊어버리지마 oh.